네, 반갑습니다. 6월 9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시 이제 이어서 얘기, 말씀드리면, 음, 이게 이제 비트코인 주봉으로 본다는 거는 전체 이제 움직이는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 이, 이 상승 추세에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 오버슈팅 가속되면서 가속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상단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상단 테스트하고 있는 중 해석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단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상단 테스트가 끝나면 상단 테스트. 지금 근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기는 했어요 그게 한번 무너지고 그러면 이건 지금 상승 상승 트렌드고 상승 추세고 하락 추세는 1번 하락 추세가 있고 2번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2번 하락 추세가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던 거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완만해졌다는 거는 추세가 지금 약해진 거죠 하락에 하락 추세가 완만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해석할 수 있고 어그 약해진 시점은 약해진 시점은 여기 이 상, 상단을 벗어났을 때, 죠 벗어났을 때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4월, 4월 6일 날, 4월 6일 날 벗어나면서, 보통 이렇게 벗어나고 나면, 여기서 테스트 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을,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주봉에서. 확대를 하면. 이, 요, 파란색, 이 요, 파란색 라인 좀잘 좀, 잘좀 해 보세요. 여기서 벗어나고 벗어나고 이 새로운 추세를 만든 거죠. 지금 새로운 추세, 새로운 추세 만들면서 그 하단까지 같이 온 거예요. 하단 온 거고 이거 지금 이것도 테스트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5월 6일 아니 4월 6일 정도 됐었죠. 4월 뭐 6일 이렇게 하니까 4월 초에 이 트렌드를 지금 일단은 벗어났는데 이 트렌드를 이런 거예요.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 추세 밖에서 놀았다고 해서 끝난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추세가. 어떤 게 끝난 거냐면 지금 이, 이, 이렇게 이이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따라가야지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라인을 벗어나야 돼. 그렇죠. 이 라인은 최종적으로 얘가 올라가서 이 라인을 벗어나야 돼. 그게 지금 12,000불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12,000불을 ,000, 12 벗어나면, 그 다음에, 여기 벗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또. 이, 이, 이, 이 트렌드를 벗어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추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금 제일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추세는 아직 유,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유효하다 그렇잖아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 파란색은 벗어났지만 이 추세는 무슨 추세냐면 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이런, 이런 수렴 형태를 거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수렴의 상단이에요 수렴의 상단 되시죠? 여기랑 이 수렴에 이런 수, 수렴을 거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모양도 그렇고 그럼 그 수렴을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주길 바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깨진, 깨진다면 이 추세가 이, 이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블루님? 블루님 얼굴이 보이시니까 네네 <웃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추세를 만든 거 저점에서 고점을 이은 이 평행 채널들에서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선이라고 할게요 2번선까지 왔다가 2번 선까지 왔다가 다시 3번 선까지 도달했자고 여기 3번까지 왔다가 다시 4번 테스트 하고 있는 거네요 모양으로 그렇죠 4번 테스트 하고 좋은 건 4번 넘어서서 5번까지 가서 5번 뚫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그건 순차적으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번, 2번, 1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이제 좀 하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건데 사이클 얘기 잠깐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 사이클 이렇게 오르고 이 사이클 이렇게 오르고 이런 수렴을 거치고 있는 거면 이런 식 이런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관점으로 대략 보면은 7월 중순에 7월 중순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음 우리 같이 이렇게 봤더니 하모니 패턴 중에서 기억해 요, 요거 나비 패턴이랑 나비 패턴이랑 이 꽃게 패턴 좀 주목해서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패턴 관점에서 보면 패턴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161.8%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161.8% 가격으로는 4,100 여기 라인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서 여기에 162.8%까지 이렇게 꽃게 꽃게 딥크랩 패턴 여기 일단 1번이고 메린다고 했을 때그 다음에는 나비 나비는 이 작은 사이클 이게 지금 78.6% 딱 조정 준 거거든요 78.6% 그러면 얘가 여기 127점 요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거는 아이고 이건 아직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 127%까지 아니면 아니면 여기에 ABCD 패턴으로 100%까지, 100%까지, 여기까지 내려간 거에 그 상태로 그대로 끝까지 내려가는 거. 이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나오죠? 가격은 대략적으로 여기 50%랑 61.8%인 이, 이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해, 못하고 밑으로 재차 하락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6 5,600이랑, 1번, 2번은 4,800, 3번은 4,100입니다.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부분, 추세, 추세선의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이 트렌드, 이 빨간색, 트, 이 채널에, 채널 안에서 계속 노는 모습인 거고, 두 번째, 이, 이전에 이탈했던, 이탈했던 이채널의 상단을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파란색깔. 상단을 테스트하는 모습.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내려갔을 때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수렴에, 이 수렴 과정에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열려 있다. 비트코인은 볼 수밖에 는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이 상단 트렌드에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 저항을 작은, 이렇게 뚫기 지금 현재 뚫기 어렵잖아요. 예. 이 예, 뚫기 어렵잖아요. 이 뚫기 어려운 것을 뚫고 올라갔을 때 강하게 좀 지지 받아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오른, 오르, 오르기를 바란다면. 음. 네 이런 수렴의 결과가 다좀 아, 봐야죠. 네,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이거를 이게 지금 제가 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대략 어, 일목균형표의 52일은 52일은 26일이 1기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두드는 52일은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이 갖는 의미가 그 사이클에 대한 의미랑도 좀 밀밑상통을 하는데요 요거는 어요 부분 콩콩님이 작성했던 그 트레이딩 뷰에 보시면 이 시간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23, 232아 이거 어렵게 해놨어 이거 이걸로 에이스, 2, 3, 2, 3, 2, 3. <웃음> 보시면 시간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기, 52. 그쵸? 그렇죠? 1기의 2배. 지금 이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04. 맞가약 50, 40, 8에서 5 4, 1 사이로 한사이클씩 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 그럼 아까 전에 그 수렴, 수렴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면, 이런 모습이면 올라가는 사이클로 이게, 이거, 이 이기를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걸로 이기를 마감할 것인지 이 문제예요. 현재. 이 문제다. 라는 겁니다. 아마 내려갈 때는 가속이 붙을 겁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가속이 붙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여기 깨지면 이, 이, 이렇게 가속 붙을 가능성이 높, 높다는 고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가속이 붙은 게 여기서 이렇게 가속 붙은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이이 이 트렌드 깨지면서 가속이 붙었거든요 었 그때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가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깨지고 중요한 가격대 깨지면 조금 패닉 세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깨지면 여기서 이게 좀 너무 선들이 좀 지저분하죠 제가 이렇게 좀 안하는데 할 얘기들이 많아서 요, 요, 요 라인. 요기 라인. 여기 라인. 마지막으로는 요기 6차. 여기서는 긴 음도. 주봉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 가격에서. 이렇게.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런 모습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밑에 꼬이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봉에. 쭉쭉쭉쭉쭉쭉. 꼬리 조그맣게 달면 이,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반등도 이렇게 좀큰 반등 큰 반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큰 반등 내려갈 때 이게 지금 뭐 여기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비관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정리했으면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기회 기회인 거지. 여기서 여기서 어, 내려가네라고서 나좀 정리. 더 싸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만약기 때문에. 이, 이, 이런 모습을 띈다고 하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알트들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알트들이 지금, 뭐, 거래, 볼륨, 볼륨 작은, 거래량 작은 것들은 많이 있죠. 사장, 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막한 4, 50개씩 막 알트들 생긴다면서요 이런 것들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내려가면은 굳이 뭐 알트들 같은 거는 좀조심하셔라 그런 거 알트에 투자하실 때는 아니다 내려가는 거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어, 어. 지금 좀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인 거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장기각점을 어, 요거였죠. 요거 이 4시간 차트에서 이게 지금 차트를 작게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보는 거랑 크게 보는 거랑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거는 상승인 거잖아요. 이거는 상승 1번 얘도 상승 2번 얘는 하락 하락, 그죠? 하락, 그리고 하락 트렌드 내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트렌드 내에 있다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하락 트렌드 내에 있다 그큰 그림에서 이 트렌드를 벗어나는지 봐야 된다 이 상승을 타고 그래서 이, 이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지 타고 올라가서 깨는지 이렇게 아마 여기 깨지면 이렇게 이렇게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여기 아까 전에 비트코인 주봉에서 오버슈팅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오버슈팅. 가속 붙는 거죠. 가속. 여기서는 또 이제, 또 이제 좀 주춤, 주춤 하겠죠. 여기서는. 이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서 깨지 못해서 이 라인, 이 상승 트렌드 중심. 중심 라인이죠. 여기 중심 라인이죠. 이 중심 라인 넘지 못하고, 결국엔 이 하락 트렌드 상 단에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요 모습일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지금 분기점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 여기까지 가는 데에 대한 키 가격은 8,200입니다 올라가는지 8,200입니다 여기 못 넘어가면은 가능성이 없죠 이 라인 지금 이, 이 이, 아래, 아래 채널에서의 중심도 못 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넘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8200이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모습 좀 봤고요. 비트코인. 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답변해 드릴게요. 마이크 키우고선 마이크 되시는 분들 마이크로 직접 질문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블루님 없어요? <웃음> <웃음> 무섭습니다. 하락 <하락드린다고>. 트렌드 <웃음> 무섭죠. 네. 너무 무서워 하지 마시고 이거 이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무서워 하지 마시고요. 아, 됐지? 네. 여기? 아니죠. 어. 여기 죠무서워르지 마세요. 여전히 아직 상승 중이니까 아직 상승 중이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이 트렌드 이 밑에 내려가야지 무서워 하셔야 돼요. 네. <웃음> 네. 아예 내려가도 무섭지. 여기면 얼마냐면 3 0 0 0이에요 3천, 3천, 3 3천... 음. 600. 여기까지 내려가 이,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 또 그런 얘기. 3 600이면은 원화로 얼마죠? 원인가요? 아, 400만 400, 원인가요? 400좀 되겠죠. 400만 원? <웃음> 400만 원? 400만 원? 비트코인 400만 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안 <웃음> 아, 돼.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어, 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때 2000만 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2800? 2800? <웃음> 2800이었는데 지금 여기 한 800만 원 하잖아요. 이렇게 2천만 원 떨어질 줄 알겠, 알았겠습니까? 대비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대비가 하나도 없었지. 뭐 여기서 모르더라도 이, 이 트렌드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공부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는 지금 그 되게 쉬운 부분은 지난 과거들 보면은 과거들 보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웃음> 저도 그렇고 저도 이이 시점에서는 예상이랑 예측밖에는 할수 없지. 그거를 저는 점수가가 아니잖아요. 트레이드 그 분석가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점수가 가 아니에요. 맞출 수는 없어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이때도 여기서도 오를 가능성, 여기 뚫고 가는 가능성 밑으로 이, 이 트렌드 내려가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저는 이, 이쪽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기는 한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 하시지 말고 지금 그래도 포인트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항상 네, 예, 항상 한글 그 일봉 주봉 지금 토요일이니까 꼭 월요일 월요일 아침에는 주봉을 꼭 체크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도지 나오고 있잖아요 주봉에서 네.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지금 이 이 상태가 어, 이 라인의 어, 중심까지 간다면, 얘가 주말에 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좀 보여서 여기서 끝났던 이 중심 라인이면은 8천 8 0 선이거든요. 8천 선. 얘가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8천 선8 0 선을 상회하는. 상해하는 이렇게 양, 양봉으로 여기 이 저항 8000에서 8200 사이까지 올라가서 끝난다 종가가 마감 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는 뭐, 뭐 이후에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랑 가까워지잖아요 점점 네네 네. 여기랑 옆으로 가는 거올라야지 여기랑 가까워지는데 물론 여기랑도 가까워지는데 이, 이 수렴에서 여기랑 가까워지는 건 좋지는 않다 자꾸 테스트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어떤 거든. 저항을 계속 테스트 하는 거는 뚫을 가능성인데, 마찬가지로 지지를 계속 테스트 하는 거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어느 정도에서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이, 이 하락대인데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 요 라인. 라인을 올라가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이 검은색의 요 라인 올라가 주길 바라는 것 그렇죠? 그럼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어, 시간봉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시간봉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월요일날을 꼭 체크해서 보시고 일봉 먼저 체크하고 우리는 일봉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간봉을 본다. 시간봉 보는 사람들은 <웃음>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시간봉 보는 사람들은 당장 당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예요. 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하지도 않을 건데, 분봉 보고, 30분봉 보고, 이거 의미 있습니까? 팔, 파고, 팔고 사지도 않을 건데, 왜 봐? 볼 필요는 사실은 없죠. <웃음> 나는 사지도, 사, 사고 팔지도 않을 건데, 그거 맨날 보면 뭐하겠습니까? 흐름은 <웃음> 일봉에서만 봐도 충분하고, 최대 12시간봉 아니면 4시간봉까지는 흐름 보는데, 그 정도까지만 좀보시면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네, 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제가 아마 이게 큰 그림이 다음 주에 큰 변화가 없다면 똑같은 얘기 계속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이게 관점이 바뀐 게 없어요 이번 주도 이번 주 해봤자 이번 주 이게 지금 주봉인데 캔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거 나온 거잖아요, 요거. 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네. <웃음>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 자, 지난주에도 이거랑 간점이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브리핑을 좀 소홀한 것도 있고 게을러서 <웃음> 그런 거니까 좀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네.